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비가 아까 살살 내리던데 반가운 비였어요. 마당에 물 주다가 비 오는 걸 보고 딱 물을 멈췄죠. 지금 계속 차 내리고 있나? 한번 보고 올게요. 아이뭐다 말았나봐요. 시간에 물주로 나가들 것 같은데. 아, 같이 있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합시다. 무엇에 대해서 할까요? 음, 떠오른 글자가 하나 있어요. 떠오른 글자. 가슴 속에, 배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낱낱의 개별 정보들, 지식들이 이렇게 녹아 있다가 오늘날 수 떠오릅니다 머리 위로 그래서 그것이 머리까지 떠오를 때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글로 쓸 수가 있어요 오늘 떠오른 글자는 이 자입니다 무슨 단지 아시겠죠 쉬운 자죠 다스릴리 또뭐 깊다 옷을 집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속에 있는 의미를 봐야 이걸 다스리려고 할지 무슨 일이라고 할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부수가 뭡니까? 이 글자의 부수는 여기 임금왕이 아니라 이것은 구수록을 생략한 겁니다. 어느 글씨 속에 있는 이임금왕처럼 보이는 이것은 대부분이 구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 같은 것은 생략해도. 그러려니 하세요 임금왕은 구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슬로 꾀죠 구슬을 꿰거예요 구슬을 꿰 상태를 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슬일 때는 그저 하나의 먼지 같은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꿰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목걸이로 쓰일 수가 있고 장신구로 쓰일 수가 있고 또 기타, 오, 한가지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스려진 상태입니다. 다스려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쓰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리는 쓰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걸 보배로운 것을 말하는데 자, 이, 이가 들어가는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다스려져서 이 다스려짐에 이른 상태를 이치라고 해요. 이치. 다스려짐에 이르렀다. 이치가 있네. 그런 이치가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럴리가. 그렇죠? 그럴리가. 이리가 바로 이리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 이치는 아직 없지 않느냐? 그럴리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되죠. 어떤 삶을 살 때, 말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 이유. 그런 이유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공통된 꾀어진 지혜화된 이유 없이, 그거 없이, 그런 이유 없이, 그런 명분이 없죠.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살아가도, 친구를 사겨도, 누구랑 소통을 해도 명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도 이의 길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돌이라고 하죠. 이 얘기를 이런 이치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물이라고 하죠. 물이 무리. 그건 물이야. 이거는 모르고서 이치를 모른 상태에서 물이라고 하면은 이치를 알면서도 일부러 비껴가는 것은 비리라고 합니다. 아니죠. 이거는 비리. 우리는 비리에 가면 안 되겠죠. 항상 이치에 맞게 우리는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처리. 이치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 이치를 우리는 항상 따를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순리입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 리 모든 정보, 남낱 정보를 꿰어서 그것이 지혜화된 상태, 세상에 유익하게 써먹을 만한 상태, 그런 상태의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성적이다 아, 그런 지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성적입니까? 감정적인가요? <웃음> 이상하죠? 이성의 반대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감정적이고 이성의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성적인 것의 반대는 뭘까요? 동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 그냥 반응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반응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한다고 욱하는 거 반응이죠 누가 칭찬한다고 부붕 뜨는 거 반응이죠 누가 이것이약 좋아 그럼 귀가 솔깃하는 거 반응이죠 팔랑기도 반응이죠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치로 판단하고 이치로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판 그래, 그럼으로서 이를 판단하는 것을 사판 합치면 이판사파 그래서 원래는 승가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은 이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일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죠 이치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이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음. 의식 속에 지식만 나열되어 있지 그것이 하나로 꾀어서 이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삶, 거기서 나는 어떤 이념을 세울 것인가를 궁리해야 되는 것이죠. 궁리, 찾을 궁, 구멍 속에서 구멍이열 속에서 몸을 숙이고 들어가서 알아내고자 하는 것, 끝까지 알아내고자 하는 것, 그게 궁리입니다. 궁하다 보면 언젠간 통하죠. 네. 통합시다. 통리합시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통, 이, 똘추사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것을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리 문자를 통해서 지금 문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리가 트는 곳으로 또갈아 가게 되는 것이죠 문리가 바로 이판사판 같은 얘기예요 문리, 물리 이렇게 터져가는 겁니다 이 리자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고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여기다 이걸 넣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글자예요. 이게 바로 구슬이 꿰어진 모습이죠. 구슬이 주렁주렁주렁 꿰어진 상태의 이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살이, 살이의 밝은 사람이 됩시다. 이를 알아야 문리가 밝아지고 물리가 밝아져서 사리에 맞는 이치에 합당한 도리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아름다운 밤입니다.